자, 오늘은 단장 탈경을 왔다가 왔습니다. 먼저 단장 탈경의 삼경이죠. 상천암을 보셨겠습니다. 이 단장 탈경은월락산 동북쪽에서 이 기슭에서 쭉 흘러내온 우리 이 남한강과 합류한에서 이렇게 바위와 아름다운 철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천암은 단장에서한 12킬로 정도 떨어져 있고, 중선암하고는 한 2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수만장의 청단 대수 철경, 선조 때 수암, 근성아씨가 상선암이라고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물이 콸콸콸콸 이렇게 엄청납니다. 이거 제가 겨울에 갔는데 이렇게 많은데 여름에는 어떻겠습니까? 얼음이 얼어있을 때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콸콸콸콸 그냥 지금 열한 여름에 폭포수처럼 쏟아지네 쏟아져. 이렇게 엄청난 물이 어디서 납니까? 바로 충주호대. 소백산, 남한광. 단양은 이렇게 산과 물과 바위가 동굴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절경들이겨개합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물을 보고 이 돌을 보고 이 바위를 보고 그냥 시가 그대로 나오네 그대로 나와 저 바위들이 청청히 쌓여 있습니다 누가 나와놨냐? 자연이 해놓은 겁니다 사람이 저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단장 8경 중 3경인 상선함을 보시고 계십니다 단양팔경 절개체를 다 보고, 그리고, 표보해서 오늘, 왔다와 함께, 상천한 단양팔경 3경을 구경하겠습니다. 끝까지